안녕하십니까. 힐스톤 파트너스의 조성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의사결정 시 고려할 점들입니다.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투자 의사결정을 할때 고려할 점은 1. 전략적인 이유 2. 기업의 역사적 배경 3. 내부 정치적 요인 등입니다. 다만 그 이론적 배경은 기업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투자의사 결정의 분류는 두 가지입니다. 경상적 지출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지출로 단기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대단위의 일회성 지출로 장기적 효과가 있으며 보통 자본예산이라고도 합니다. 단기선 운전자본 관리입니다. 운전자본은 유동자산입니다. 운전자본의 특성으로는 수익성과 유동성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매출채권관리는 신용외상판매로 발생하는 채권의 관리입니다. 재고자산관리는 판매목적 보유자산인 재고자산의 관리입니다. 현금관리는 화폐,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인 자기압수표와 같은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펀드 등의 관리입니다. 회계상은 큰 거래비용 없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통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현금으로 분류합니다. 자본예산은 1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자본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소유되는 투자금액이 대규모라는 특성입니다. 잘못된 자본예산의 수립은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빠른 기술진보로 기업들은 자본예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과거보다 더 자주 발생됩니다.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투자 목적을 설정하고 투자 대상 기회의 탐색과 분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투자 대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채택하고 기각합니다. 이후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며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장기투자를 위한 업종을 선택하기에 앞서 기업은 투자의 목적을 설정하고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게 됩니다. 순서는 업종, 목표시장, 제품순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성격에 의한 분류는 신규투자, 대체투자, 확장투자, 전략적 투자가 있습니다. 상호관계에 따른 분류는 독립적 투자, 투자한 A가 다른 투자안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베타적 투자, 투자한 A로 투자한 B가 기각되는 경우, 보완적 투자, 한 투자안에 대하여 다른 투자안이 보완적으로 투자되는 경우로 투자한 A를 선택한 후투자한 A의 보완적인투자한 C를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안는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종속적 투자는 함께 수행되지 않으면 모두 쓸모없게 되는 투자입니다. 확장투자와 대체투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안을 평가함에 앞서 현금 흐름이 추정되어야 하며 이는 투자안에 대한 수입과 비용의 정확한 예측치를 구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과정이 복잡하여 오류와 오차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장투자는 수입 증가가 목적이며 기존 운영규모 확장을 위해 설비를 추가합니다. 신상품 개발을 위해 신규 설비를 확충합니다. 대체투자는 비용 절감 또는 시설 대체가 목적입니다. 노후, 진부화 등에 따른 장비 교체, 신형 장비 대체를 통한 운영비 절감 또는 신형설비 도입을 통한 수입의 증가와 운영비 절감입니다. 이 고려 대상이 되는 투자안의 예상 현금 흐름을 추정한 후이 투자안을 채택할 것인가 또는 기각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기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평가 기법입니다. 회수기간법과 회계적이익률법이 있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법이 있습니다. 회수기간법은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즉 회수기간을 구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기법입니다. 10억원을 투자하면 매년 2.5억씩 회수된다면 회수기간은 4년입니다. 할인회수기간법 회수기간법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회수기간을 산정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10억을 투자하면 매년 2.5억원씩 회수가 가능한데 매년 회수될 금액에할인율을 감안하여 평가한 후 회수기간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4년보다 길어지게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10억원은 4년 후 10억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원을 투자할 경우 현금 흐름과 현금의 현재 가치에 의한 비교를 해놓은 표입니다. 회수기관법 투자안의 경우 A도 2년, B도 2년으로 두 투자안이 무차별함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할인회수기관법의 투자안입니다. A는 약 2.18년, b 는약 3.01년에 나옵니다. 이 경우 할인회수기간이 짧은 투자안 A가 유리합니다. 장점으로는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회수기간이 짧은 투자안의 선택으로 기업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인플레이션이나 설비의 진부와 위험을 어느정도 회피가능합니다. 회수기간은 위험지표로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점으로는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무시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한다. 회수기간 내 현금 흐름도 시간가치를 무시한다. 회수기간만 고려될 뿐 투자안의 수익성을 무시한다. 목표회수기간 설정이 자의적이다 등입니다. 투자로 인하여 기대되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순현재 가치에 근거해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한데 할인율은 자본을 조달할 때 소요되는 자본 비용을 이용합니다. 순현재 가치는 현금 흐름의 현가 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 때,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숫자가 더 클수록 더 좋은 투자안입니다. 직접 계산하여 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엑셀을 활용해서 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0년도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도에 300만원, 2년도에 400만원, 3차년에 700만원이 회수되는 투자안의 n p b 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함수 n p b 는 첫번째 이자율을 넣고 그 다음에는 현금의 흐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n p b 투자는 변수일 현금흐름 날짜에서 한 기간 전에 시작하여 목록의 마지막 현금흐름에서 끝나게 됩니다 n p b 계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번째 현금 흐름이 첫번째 기간초에 발생하면 첫번째 값이 첫번째 밸류 인수에 포함되지 않고 mpb 결과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엑셀을 실행하신 다음에 b2에 마이너스 천만원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에 따라 300만원 플러스 400만원 플러스 700만원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10%가 됩니다 앞에 설명 들었듯이 A4에 함수 MPB를 넣니다 이때 함수는 MPB 그리고 이자율인 10% A2를 써주고 콤마 그리고 현금 흐름을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맨 처음이 투자가 되는 천만원인 B2며 이 3까지 현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엑셀에서 자동적으로 금액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엑셀 결과치로 n p b 는 117만 4783원입니다. 0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설명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